안녕하세요. 요즘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킨 이유는 제가 독일에 오고 나서 제일 찍고 싶었던 건데요. 독일 슈퍼마켓 투어입니다. 독일 슈퍼마켓 브랜드도 되게 다양하고 많은데 제가 주로 가는 거는 아침 먹는 영상에서 제가 잼 사왔던 그 빨간 마크의 헤베라는 슈퍼마켓인데요. 전부터 진짜 찍고 싶었는데 막상 슈퍼마켓을 가면은 그냥 살 것만 사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뭔가 찍기가 약간 민망해서? 안 찍었던 것도 있었는데 오늘 마침 살 것도 있어서 독일의 싼 물가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방을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가기 전에 이런 장바구니를 챙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종이 가방이나 플라스틱 가방이나 마트에서 종류별로 팔긴 하는데 매번 사는 건 낭비니까요 네 지금 슈퍼마켓에 도착을 했는데요 카메라를 들고 갈까 했는데 제 카메라가 DSLR이라 너무 커서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마트에 들어가면 제가 일단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빈 병들을 반납하는 건데요 독일에서는 캔, 포트병이나 병에 보증금처럼 따로 돈이 붙고 반납하면 돈을 다시 돌려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독일어로는 판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물건 가격표에 판트 가격이 같이 적혀있어요 음료병을 보시면 포장에 이런 마크가 있는데요 마크가 있으면 돈으로 다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병 뿐만 아니라 맥주 상자에도 보증금이 있어요 3.9유로라고 적혀있네요 어느 마트에 가든 이런 기계가 다 있는데요 사용법도 친절하게 그림이랑 같이 적혀있어요 이렇게 펠트병을 기계로 넣으시면 기계가 바코드를 읽어요 다 넣고나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영수증이 나오는데요 마트에서 쓸 수도 있고 현금으로 카운터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맥주 코너입니다 종류가 진짜 다양해요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건 역시 벡스 같아요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슈퍼 퍼퍼 어..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여러가지 과일 맛이 있는데 음료수 같이 맛있어요 특히 자몽 어.. 여기 있는 이 맥주들은 한국 이마트 수입 맥주칸에서 봤는데 마트에서 제일 싼 맥주입니다 음, 학생들이 자주 마시는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정말 천원도 안해요 종류도 다양하고 괜찮아서 저는 잘 마시고 있습니다 너무 싸니까요 전에 독일 아침 영상 올렸을 때그 빵에 올려먹는 햄인데요 종류도 많고 정말 싼 편이에요 슈퍼마켓 올 때마다 정말 독일 물가에 많이 놀랍니다 페베 마트에는 야 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꼭 이마트 노브랜드처럼 다른 것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와요 고기 코너에 오면 이렇게 양념 돼서 파는 고기들이 있는데요 바베큐할 때 주로 응염된 고기들을 사더라고요 제가 놀란건 역시 고기 가격인데요 상당히 싼 편이에요 다음은 빵 코너입니다 이렇게 생긴 빵은 고드시안이라고 하는데요 빵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1.8유로밖에 안해요 이길은 생선을 구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런 통조림이나 얼린 거 말고는 근데 전이 생선 못 먹을 것 같아요 <웃음> 계란도 진짜 싼 편인 것 같은데 제가 주로 사는 건 제일 싼야 계란인데요 사기 전에 한번 열어서 확인해 봐야 돼요 이렇게 깨지거나 비어있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깨진 건 처음 봤어요 이 뮤슬리 진짜 맛있어요 완전 강추 안에 과일도 들어있는데 한국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싼 편이에요 독일하면 역시 하리보죠 어, 종류 진짜 많아요 언젠가 이걸로 좀 영상을 찍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자주 먹는 건 콜라 하나에 1,300원 정도고 양도 진짜 많아요 어, 이것도 맛있어요 젤리뿐 아니라 초콜릿 종류도 엄청 많은데요 당연히 킨더도 있고 밀카 이것도 독일 브랜드였더라고요자 여기는 독일 김치칸입니다 사실 저 자워크라우트 진짜 좋아해요 자워크라우트뿐만이 아니라 고고트콜, 바이스콜, 그곤콜뭐 많은데요 종류가 다 맛있어요 쌀은 이렇게 소량으로만 파는데요 이 밀크라이스가 그나마 한국 밥이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슈스 진짜 맛있어요 특히 이거 많이 마시는데 이유는 어, 제일 싸서 시 유럽이라 큰 에비앙도 얼마 안하네요 물코너에서 뒤를 돌면 소 종류가 나오는데요 이 베알리나 루트는 민트 맛이 나는데 진짜 맛있어요 도수는 18도 정도로 소주랑 비슷하네요 이 마트에는 어, 브랜드가 하나뿐이지만 이렇게 아시아 코너도 있어요 이 라면은 제가 막 독일에 왔을 때 아직 한국 라면을 못 찾아서 먹던 라면이에요 나름 먹을만했어요 병에 담긴 소세지 처음에 보고 약간 충격이었는데 핫도그에 넣어 먹으면 완전 맛있습니다 독일에서 한국 스팸 찾으시면 이거 사면 돼요 근데 독일인들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생활용품 가격도 진짜 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찾은 제일 싼 생리대가 1유로예요 그리고 샴푸도 진짜 싼 편이고요 예,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독일 장바구니 물가는 정말 굉장히 싼편 같아요 한국인들이 독일에서 자주 사간다는 허바신 핸드크림인데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여기는 1 8유로 한국돈으로 2,500원이 좀 안되네요 아이스크림 종류도 진짜 다양해요 냉동케이크도 많이 파는데 진짜 맛있어요 네 이렇게 저의 독일 마트 투어가 끝났는데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츄스